블레드나이트는 백몸의 방문서라면 한 번쯤은 들어왔을 정도로 익숙한 엔티티지만 안타깝게도 알려진 식별자료는 많지 않아 불가사의 엔티티로 남아있습니다. 붉은색 망토와 금색의 장식이 돋보이는 갑옷을 입은 인간형 개체로 복장이 꽤나 낡았지만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블레드나이트의 단패적인 능력을 보자면 거대한 검에 의해 반으로 잘려나간 백몸의 다른 엔티티들이 그의 전투 능력을 증명했으며 적대적인 엔티티에게서 방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를 위해 레드나이트는 검을 사용하여 차원의 틈새를 열고 다른 레벨로 이동하는 에이트웨이를 만듭니다. 레드나이트가 전투를 시작하면 부츠가 빨갛게 빛나며 스파크를 일으키는데 이를 통해 자신을 강화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체가 파손되거나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목격되는 것으로 보아 이스케이프 계약 또는 불멸성 등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개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드나이트가 무적인 것은 아니며 더 강력한 존재에게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릉자는 그가 만들어 놓은 게이트웨이 안으로 빠르게 입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점은 레드나이트가 아니었다면 노클립 현상을 겪고 백룸으로 떨어진 최초의 방응자들은 조직화될 수 없었고 생존 또한 보장받을 수도 없었음이 확실합니다. 신가도 같은 레드나이트의 존재는 불꿀이 흩어질 뻔한 백룸의 방응자들을 한데 모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백룸에 떨어져 적대적인 엔티티를 보게 된다면 레드나이트는 새로운 방응자와 엔티티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단한 번의 깔끔한 배기로 위험에 처한 방사를을 도울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레드나이트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